예, 계속 이어서 아이어셈블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어, 실제로 이제 그 조립 하시다보면 당연히 표준품 많이 쓰죠 어, 베어링이던 볼트던 와셔던 너트던 여러가지 표준품을 쓰게 됩니다 근데 아이어셈블리 통해서 어, 표준품을 제어하기가 좀 조금 끌러운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죠 먼저요, 자, 1번, 그렇죠? 롤러셋, 인, 600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다이가 50이라는 얘기는, 요, 내경 있죠? 요 부분이, 맞죠? 그렇죠? 어, 하여튼 인다이어가 50입니다. <웃음> 이게 어디 사용된지 헷갈리네요. 자, 여기도 한번 베어링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 그럼 현재 상태에서 얘를 한번 열어보죠. 오픈해 볼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스케치 있죠? 얘가 얼마입니까? 베어링 D, 하지, 25죠? 25입니다. 자, 어, 표준 포머 어셈블리에서, 여기입니다. place from c o n t e n t center 하시고요. 혹시나 이전 강의에서 이거 하신 분 있죠? 홈에서, 세팅해서저 따라 하신다고. 이거 다 체크 해제 하신 분 있죠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표시 안될수 있으니까 다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어아시죠자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컨텐츠 센터에서 가져오죠 일단 어디에 있냐면요 요 세프트 파트의 베어링에 볼 베어링 입니다 그 중에서 그냥 우리가 하니 구름 어, 베어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자 ks 규격을 찾아보죠 ksb2023 이라고 되어있죠 예, 더블클릭 하고 요 봉의 면에 갖다 대시면 이제 자동적으로 사이즈를 인식을 하죠 이렇게 사이즈 인식합니다 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치될면 예, 이렇게 살짝 돌리셔 가지고요 안쪽 요면탁 찍으면 되겠습니다 방역 반대라고 하시면 이거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케이 하죠 하나 끼워졌죠 자 그런 다음에 돌린 다음에 보세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다, 다 됐죠? ESC. 자, 베어링이 끼워졌어요. 자, 근데 이런 상태로 베어링을 끼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설정에 이 베어링이 다 작동이 됩니다. 아, 그리고 베어링을 한번 좀 사이즈를 바꿔보죠. 저는 60, 6, 우리나라 거 있죠? 6005로 사용하겠습니다. 리플레이스 올라죠? 6005, 605.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요. 여기도, 예. 일단 저장하라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이즈가 들어옵니다. 당연히, 이래다 보니까, 베어링의 사이즈가 안 맞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문제죠. 자, 진행해보도록 하죠. 다시, 1번을 맞춰놓고요. 왜 이렇게 모든 설정에, 이게 다 들어오느냐 그거는 어 편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e 에디트 스코프 때문에 그래요 범위 때문에 그러는데 iAssembly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변화도 없어요 자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팩토리 스코프로 하면 열이 추가 안되죠 자 멤버 스코프로 하겠습니다 이 팩토리하고 멤버의 차이점은 아이파트에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멤버랑 우선 현재 활성 그로 있죠 활성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나중에 아 e m 샘 l 에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있는 거죠. 나중에 뒤에에 더 뭐, 뭔가 더 생깁니다. 한 포점. 일단 멤버가 그러니까 현재 활성 요로에 대해서만 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해보죠. 예 더블 클릭 하시고요 찍고 그 다음에 면찍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반대편도요 똑같이 주개면그 다음에 안쪽면 선택 이 안되면 돌리셔 가지고 안쪽면 오케이 예 됐죠 자 esc 그 다음에 두개를 잡고요 change size 하죠 이게 동시에 는안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한 번에 한 개씩 그렇죠?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 체인지 사이즈 하셔가지고 저는 600으로 바꾸겠습니다 Replace All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요 설정에 대해서만 얘가 작동이 되도록 i a s s e 리가지능적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요렇게 신기하죠? 그렇죠 그니까 러 지금 어... 메이트도 그렇고 메이트 두개 넣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메이트가 두개 있습니다 여기 그죠 어... 메이트 두개도 이제 활성화된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활성화된거죠 어. 포함이 된거예요 일단 메이트 관련된거 부품도 포함이 되고 메이트도 포함이 되고 그렇게 된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 요두 개는 부품을 포함할지 말지 그런 얘기고, 요거는 그 부품이 조립한 데 사용된, 어, 메이트, 그러니까 조인트를 포함할지 말지. 포함했다는 얘기는 이제 사용한다는 얘기고, 나머지 설정에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멤버 스커버 현재 활성 요 멤버에 대해서만 변경 사항을 적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다른 데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동적으로 익스클루드, 비활성화되버립니다. 이렇게. 없어요 비활성화 되버리는거죠 그렇죠 비활성화 되버리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렇죠 어 여기서도 나는 일번에서도 얘를 빼고 싶다 그럼 두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익스클루드 보이시나요 익스클루드 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잘안 보이시나요 익스클루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외가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다 익스클루드로 예,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그럼 다시 여기다 대고 나는 포함시켰다 인클로드 여기서 인클로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작업보다는 멤버 스코프로 맞춰놓고 작업하는 것이 자동으로 인클로드 들어오니까 훨씬 더 편하죠 그렇죠 어, 이안 이 됐네요 뭐가 하나 인클로드안 됐어요 어 얘가 인클로드 인클로드 그러해야겠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설정에 들어오면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컨텐츠 센터에서 이번에는 다시 찍고 안쪽면 찍고요. 오케이. 이 작업을 반복해 주는 겁니다. 다시 찍고요. 안쪽면 찍고 오케이. 됐죠 esc 자 이번에는 요 두개 있죠 요거를 저는 change size로 해서 600 6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5 했으니까 이번에 6으로 자 그렇게 사이즈를 다 맞춰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두번째 설정도 이제 끝난 거죠 지금 계속 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요 멤버 스코프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 번째로 넘어오죠 세 번째로 넘어오면 당연히 두 개다 네 개다 비활성화되어 있겠죠 오케이 하고요 반대편도 작업을 해주시죠 자 그런 다음에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아이어셈블리에서 어떻습니까 계속 추가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다 이해하시는 거죠 include는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hange size 하죠 6007로 바꾸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니까요. 끝까지 한번 가보죠. 자, 이거는 6008로 바꾸겠습니다. 먼저 배치를 해야겠죠? 면 찍고, 안쪽 센터. 오케이. 자, 돌려가지고요. 기둥, 이연면이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게탁 사이즈가 결정되는 거 상당히 매력적이죠. 자, e s c 하고요 c h a n g e s yes, yes, yes, yes, yes, y e 작업이 끝난거죠 y 일때는이 s yes, yes, yes, yes, y e 는거 e s yes, y e 0 0 6 s 0 e 이런 식으로 네가지 조립 상태를 여러분이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잡고 우클릭 하셔가지고 어, add in new 폴더 이렇게 할까요 그럼 폴더 안에 싹 틀어버리죠 네,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뭐 페어링 뭐 이렇게 바꿀까요 됐죠 예. 네. 그래도 작동은 잘합니다 아셨죠 작동 잘해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왜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이제는 스 스컵, 팩토리 스코프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얘처럼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 찾아봤어요.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없죠?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파라미터가 없다는 얘기에요. 파라미터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테이블 이런 것처럼 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함할지 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표준품을 관리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i a s s 블리의 세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저장을 했어요 창을 닫고요 새로운 a s s e 하나 만들어 보죠 new a s s e m 했습니다 예 저장할까요 어뭐뭐 뭐, 그렇죠 토탈 롤러셋. 아이고 아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플레이 c e 하죠 이 r o l 요거 자체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오픈 하면서, 요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등각으로 한번 볼까요? 요렇게. 자, 그러면, 가져오면서 뭐할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여기서 지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처음엔 400짜리 가져올까요? 그렇죠? 자, 오케이. 하죠. 하나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올뷰하셔가지고, 1000짜리. 하나, 또 찍죠. 오케이. 자, 이렇게 차례가 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립 상태를 가진 어셈블리를 아이파트 아이 어셈블에 포함하고 있는 조립품을 또 다른 조립품에서 끌어다 쓰면 되겠죠. 물론 나중에라도 이거 변경할 수 있겠죠. 당연히 변경이 불가능하면 안 되겠죠. 어, 처음에는 이제 600으로 했는데 800으로 바꾸겠다. 뭐 오케이 OK 누르면 오케이 OK 하면 800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관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